문신 몸에 새기는 사화 문신 미용 목적인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흉터를 덮는 회복 문신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문신 그런데 이 문신이 의사가 시술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의원님도 하셨으면서 의원님 눈썹 문신 어디서 하셨어요? 여기 국회의사당 앞 문신 합법화를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신은 이미 유행을 넘어서 생활화됐습니다. 그런데 법은 현실을 못 따라오고 있고요. 문신사들이 음지에 계속 음지로 밀려 떠밀려 있다 보니까 점점 더 불법화되고 더 나쁜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법이 왜 항상 현실보다 늦게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이 안타깝고요.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법 또한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민들이 많이 타투와 반영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시술을 받고 계세요. 법제화를 통해서 국민도 보호를 받고 시술자도 보호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현 한국두피문신학회 학회장님 현석하겠습니다. 예, 어, 제가 20대 때도 어, 문신사법을 발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신을 합법화하고 대신에 문신을 하기 위한 요건 등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 문신사법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게 됐습니다. 해외에서는 국제교회의 전남회를 개최하고 정상 국가라면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문신사법을 상정하여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주민TV 네, 안녕하십니까. 법안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발의한 문신사법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문신이 사실상 불법행위였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피부에 상처를 내고 색소를 침투시켜서 문신을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의료행위로 분류가 되어서요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뭐 눈썹 문신이나 입술 문신 또는 타투 같은 것을 했다면 모두 다 의료법 위반행위 즉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정말 문신이 대중화되고 일반화되었거든요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눈썹 문신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문신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문신사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의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요. 문신 관련된 위생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문신을 영업으로 하는 그 영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생 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의사가 아닌 사람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문신을 합법적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돼서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문신을 할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